아좀렇게 많이 들고 좁다 이놈쇼가다 이거 어, 나 이거 노트북 다치려고 가져온 거 아니었나? 그냥 안 꽂은다고 가지고 온 거였나? 음. 어. 거기에다가 소 데스 붙이니까 오키소우 데어오키잘했습니다 자. 눈도 크고 얼굴도 작고 성격도 좋아보입니다. 좋네. 요 전부 다이 형용사예요. 그다 뭐였죠? 오키 작다는? 자, 또은 오케이. 잘했다나다죠 아, 도윤 님. 고이야 아, 팔아파 이거 쟁반을 이렇게 슬픈 지자 먹으시나? 가 지금 3시간에 강의를 하고 와서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점심 먹고 또 인터넷 강의, 인강을 찍어야 돼가지고, 이제 커피 대신에 먹을 차가 뭐가 있을까 알아보는 와중에, 마침 또투잔해서 홍보차라는 걸 보내주셨어요. 유자, 피치, 베리, 레몬. 그 모델이 나희도씨네요김태리씨네요안 <웃음> 음, 그래도 이고삼려을 했는데, 잘 됐다. 다시 오 칼로리라서 베리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 프로틴 타 먹을 때 써도 되겠다. 딱한 잔. 이게 당이 없다고? 이게 당류가 전혀 없는데 적당히 맛있게 단 느낌이에요. 너무 심하게 단 것도 아니고 맛있게 단 느낌? 지금 얼음이 탄산수를 얼린 얼음이거든요 탄산수에 터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피자 먹을 땐좀 느끼한 그런 게 많으니까 상큼한 거 먹고 싶잖아요, 음료수는. 제일 잘 어울려요, 피자랑.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뭐안 좋아해가지고 거의 뭐 탄산수나 물 같은 데 타먹을 예정인데 이게 또 와인이랑 소주 같은 데도 되게 잘어울린대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웃음> 친구가 오면 오늘 또외박할 예정이어가지고 친구 집에서. 내 예, 오면은 와인이랑 한번 같이 먹여볼 예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콘서트한 모델은 김태리님인데, 명석도 듣던. 생태탕인가 이거 뭐지? 생태탕인가? 강의 좀 하고 있지, 강조해야지 この部屋の家具の配置も少し変えてえっと家具には全身鏡を置いておきましたあとパソコン用のバッグも2つ買ったんですけどこれネットで2つ五千円 めっちゃ安いでした同じデザインなんですけど、色だけちょっと違うのにして同じパソコン用なんですけどネオンビーチの土星の形をしている間接照明ですまあ、<笑> で、前ルームツアーも動画で紹介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幸せでってで、このサイズも色々選べるし、カラーもカスタマイズできるんで、で、こういうレタリングにするか、模様にするか結構迷ったんですけど、えっとこのヴィンテージ的なこの部屋にはこれが似合いそうだったんで、えっと黄色の土星にしました 餃子やいこえっとこれボタンがついててボタンリモコン明るさも調節できて一番明るくしたら結構明るいです<笑><早い子笑> <목소리도> 운동 다 해놓고 왜또 맥주야? 주말 마지막 날 반... 맥주도. 오리래. 오리. 오리? 응. 맛은 어떤데? 맛? 지금부터 먹어봐야지. 응. 오리 맛이야. 뭐라고 응. 했네. 음. 이거 다 막, 그 맛이 없다. <웃음> 우리랑 같이 결혼하는 사람들아 근데 재은이가 우리 결혼는날 청첩장 3개 받았대 날인가 봐아 미리 결혼할 거야네아 진짜 항상 이거 사우스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코리아 그냥 3개 다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영롱 초을때 뭔데 그냥 코리아가 그럴 리가 없잖아 아니아 여기 있나? 아 와아 <웃음> 오마이... 손이 다 오네요 저는 자랑카드로 한번 해보고 오! 됐다 어? 됐다 계속 못 빼먹으시더라고 스몰아 스몰지응뭐 근데 젊은 여자는 혼자니까 그렇게 쓰면 기다려갈까?